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링왁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실링왁스 하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실링왁스 비즈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네알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 초를 사용해서 다이 스푼을 멜팅 스푼이라고 해요 여기에 왁스 비즈들을 올리고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녹을 때까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릴 거고 실링왁스는 불을 사용해서 이 왁스 비즈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하실 때 진짜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창문 열어두고 하셔야 되고 보통은 한 1분 정도면은 거의 다 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히 녹여줍니다 자, 이제 이렇게 약간 찰랑찰랑일정도로 왁스가 녹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탬프를 위해 꾹 올려주세요 이제 이 왁스가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도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예요한 30초 정도 기다리면 금방 굳더라고요 스탬프를 띄어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탬프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스탬프 모양을 조금 더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알려드리면 약간 이런 잉크 패드를 활용하시면 훨씬 창의적인 왁스 실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색 스탬프를 이 표면에 톡톡톡톡 발라주면 자 이렇게 조금 더 돋보이는 슬링 왁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왁스, 슬링한 거는 다 모아두는 편이에요 물론 간혹 가다가 너무 망친 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다 이렇게 모아두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슬링 왁스 하는 법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실링 왁스 영상이나 실링 왁스 하는 법이나 유용한 꿀팁 같은 거 많이 갖고 오도록 할게요. 안녕. 빠이.